깜짝이야! 뭐야! 금방 그또 뭐, 왜 이랬다, 무섭게. 야, 어디가 있어? 아유, 왜나 혼자야. 아, 진짜, 깜짝이야. <웃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금방입니다. 이번 게임은, 포마스터. 더터널이란게임임인요요 무서운 토마스를 피해서 달려가고 도망가는 a 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r Telegago, Tomangan, Coran 뭐야 m e in a g u 야 뭐야 d a Jump cabot, 진짜 무 a b o c a i o Taito t a r 아 m i d a What? What? What? What? w h a 애 w h 토마스 와 뒤에 디스, 있어 바로 뒤 있어요 와, 와 진짜 무섭다 도마스자 조심히 가야돼 얘들아 조심히 아 리버는 후레시네요 오! 바짝 붙어왔어요 제가 꼴찌 여러분 저 어떻게 해요 거박기 죽어요 무섭다 조심조심 아, 조심, 조심 조심 우리도 조심 터지면 안돼 얘들아 자자자 자, 자, 지금 많은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저와 함께 나중에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조심조심 조심. 들어 안 돼, 건들어 안 돼. <목소리>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터지면 안 돼. <목소리> 어! 저거 봐요, 저거 봐요. 토마스 달려와요. 이저눈보세요붉 어, 빨간 그뜸어요아 <목소리> 이제 야, 지금 가 일단 과연 저는 토마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어, 와, 와, 와, 와 뭐야, 와, 어 지금. 뭐, 다터져 지금. 난리네 우와, 얘들 뭐야 조심해, 얘들아 조금만 때. 우와, 뒤에서 쫓아, 쫓아오나? 안녕. 아, 쫓았다, 쫓았다, 쫓았다. 그걸 미치 확인하고 있어, 그멍이. 아, 진짜 어디로 가야, 얘들 어디로 가? 어디로 가냐고? 어디로 가? 아 여기. 어디로 가? 여기로 가는 거야? 여러분 저 지금 하는 거 맞나요, 지금? 아, 아, 아. 아, 아 이게 어떻게?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안한 것처럼 아, 안녕하세요 커버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와요 유저들 엄청 많아요 해요 해요 엄청 많네요 친구들 와자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해 그래, 어째 거야 봤지 내가 하나도 안 무섭다는 걸 알고 아, 무섭다 알고 무섭다 알고 무섭다. 무섭다 아 너무 가깝다 커버 열래열래여러분 지금 처음 가는 거예요 저 되게 잘하죠 열에 아짜바그는자 아, 그래.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도마 쏠다 도마 쏠다 도마 앞에 폭탄 조심하고 아이고 폭탄 조심해지 얘들아 그 조심하나 이거 팡팡 던지지 여 조심해 예 위험하네요 점프해야 돼 점프 그렇지 빨리 와+ 와+ 와+ 스난너 하나도 무섭지 않아 안녕 너 빨리 와+ 어, 너무 무섭다 아이 진짜 얘네들 진짜 조심하니까 니들 그 찌고 찌고 그냥 엄마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굳이 저걸 껴가지고 자 이제 어느덧 중간 정도 온것 같은데요 꼬마 스가어 달려오다 달려오다 빨리 문 열어 난 항상 계속 무서워 빨리 문 열어 오잖아 그렇지 일로와 꼬마야 일로와 꼬마 일로와 날 따라와 그렇지 아이고 길도 모르는 거다 따라와 됐다 스테이지 1끝 안녕 나 코봉이 아니 알아? 난최조부야원투 드리버 o t h r e 어때? 너 어디 아프니? 다시 한번 보여줄까? 원투 드리버 2투 투, 드리버 근데 너그코구멍에 치밥 주스 박은 거야? 그 개인기야? 뭐? 준비한다. 야야 그할 시간 없어. 빨리 준비해. 초마 온단 말이야. 알았어. 나 너만 믿고 간다. 나만 믿고 와! 자자. 가지가 무서워하지 마오이 같이 갑자기야 가이가같가가 빨리 와 가자 아, 깜자가야 아, 아유 깜짝이자 뭐야 이거 아 여러분 이거 우주가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속을 사는 게야속속이게아니 아우 진짜.. 어 미안해.. 미안하니! 빨리 와! 이쪽으로 와! 레인으로 와 레인! 그렇지! 철길로 오란 말이 밀지 말고! 어? 알수어게 아, 어? 소리 지르니 너? 너 구독 취소한다.. 어? 너... 아.. 아.. 구독자님 죄송합니다.. <웃음> 제가 좀더 좋은 길로 모셨어야 되는데.. 자 이쪽! 철길로 오십시오 구독자님.. 어우! 어? 어? 어?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길 맞나? 어.. 맞는 같은데 아아! 도망치게 죽은다! 아.. 근데 내가 진짜 좋아하네 야아! 없던... 깜짝이야 맨날 깜짝 놀 이쪽으로 와 어디갔어 어디갔어? 얘 어디갔어 또? 얘 어디갔어? 왜나오자야아 진짜 깜짝이야 <웃음> 깜 <깜짝이야. 웃음> 여러분 이거 길 맞나요? 리로 가는 건가? 아닌가? 이거 맞나? 자 일단은 정체 모를저 불빛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고봉이의 미래. 고봉이의 밝은 미래로 들어갑니다! 아하. 어, 아 뭐야. 어, 뭐야. 어, 뭐, 쟤왜 멈췄지? 야! 도마쳐 뭐야. 뭐, 뭔 소리지? 너 괜찮아? 야, 너 나쁜 애아니었 아! <놀람> 아, 씨! <놀람> 진짜 <웃음> <웃음> 저 진짜 깜짝 놀랐어 <웃음> 나의 토마스가 이렇게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게 원래 나쁜 애 아니었는데 토마스가 <웃음> 자 이렇게 나가면은 이제 게임이 어떻게 끝나는 건가요? 다음 스테이지인가요? 어떻게 된 거죠? 아자 이렇게 해서 아 모두 마쳤습니다 아 근데 항상 재밌는 게임은 아 엔딩이 뭔가 좀 깜짝깜짝 놀래키게 있어요자 코벅이의 더 터널 토마스테 여기서 여러분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해보세요 정말 재미납니다 안녕 아이고 머리야 아니,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안녕